쇼츠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썸네일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썸네일로 넣고 싶은 사진을 맨 마지막에 5초 정도 넣고 영상을 편집한 다음 유튜브 어플을 실행한 후 하단 플러스를 눌러서 쇼츠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합니다. 왼쪽 아래 네모박스를 클릭한 후 미리 편집해놓은 영상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릅니다.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썸네일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손가락으로 썸네일로 지정할 장면을 움직여서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고 영상을 업로드하면 썸네일이 이렇게 나옵니다.